저는 크로와상을 먼저 먹고 할거예요네 먹고 다시 도습해요 어떤 걸 먹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우스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크로와상 세트 크로와상 세트 같아요 저는 오늘 대표님이 저희 집에 모셔가지고 이거를 두 박스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루아상 박스 해가지고 엄청 크고 이렇게 오묘한 색에 짜잔 이렇게 열면 얘들이 들어있지 근데 얘들 말고도 크루아상 종류가 더 많아요 눈 달린 거는 버터이 들어있는 애들이고 이거는 초코 생크림 이거는 망고 얘는 딸기 어떤 어떤 크루아상을 먹을까요? 어떤 거? 딸기 의견이 많으니까 딸기를 먹읍시다 장난 아니죠 이렇게 보니까 요. <웃음> 이 크루아상 크기가 장난 아니죠. 저도 계속 사진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는 생각 못했는데 깜빡했어 여기 크루아상이 크다는 걸. 크루아상을 먹어볼까? 아까 나눠 먹을 때 썰어 먹었는데 그냥 통째로도 먹어보고 싶었어요 빵이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가 진짜 빵을 너무 잘해 <웃음> 이 겉에 초콜릿이 쌓여 있긴 하지만 되게 얇게, 그리고 끝맛이 약간 쌉싸름한 맛이 항상 막 나요. 와, 달다! 이런 느낌보다는 끝에 그 쌉싸름함이 되게 기분 좋은 그런 맛? 이건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사줘야지 내가. 너무 맛있으니까. 음. 음. 이게 버터 생크림 안 쓴다고 하셨어요 좀 약간 느끼한 그런 생크림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안 느끼하고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생크림? 음 바삭한 소리 봐요 맛시죠 많이 흘리게 되긴 하는데 감안하고 드셔야 돼요 이제 좀 뜯어서 먹을까? 음 겉에 껍질은 너무 바삭하고 안에는 겹겹이 살아있으면서 부드럽고 생크림 되게 초코라가지고 엄청 달것 같지만 달긴 한데 끝 맛은 막 달지 않아요 끝 맛은 약간 그 초코의 쌉싸름한 그 카카오의 맛 그게 살짝 있어서 보통 그 초코빵에 비해서는 그렇게 안 달아요 하얀색 생크림빵도 마찬가지 커피 한잔을 먹고 음. 어떻게 이렇게 빵을 맛있게 하셨을까? 음 딸기를 올렸어요 딸기 손을 어쩔 수 없어. 음~~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 우유랑 먹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랑 마셔도 너무 맛있을 거예요. 커피 한 잔. 음. 제일 맛은 딸기랑 블루베리 들어 있는 거. 이거는 조금 더단 초코 크로아상이잖아요 근데 하얀색 크림 크루아상도 진짜 장난 그 생크림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하얀색 크루아상 딸기랑 블루베리가 박혀있는데 그게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아까 전에 맛에도 <웃음> 살짝 먹었어 <웃음> 음? 배부르 배부르잖아 갑자기? 이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고 한참 지났는데도 이런 맛인데 직접 가가지고 갓나무빵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? 와 너무 빠져끼 와, 배부르다. 다음에 맛있는 빵 먹으면 또 소개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